여기,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라고 되어 있어요. 어,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, 우리가 살다 보면, 의욕이 막 처음에 앞서요. 그러다 시간 지나면 어때요? 없어져요. 샥, 없어져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또, 또막 의욕을 내가, 그, 걸 동기부여라 그래.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막, 하고 막 이런 다음에 막 제안을 했는데, 교육생들이 하나도 안 해. 그리고 막, 재미없다 그러고 막 상처 줘. 동기 확 떨어지고. 그쵸? 결국은 설득은 거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. 거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. 저는 가장 설득을 잘하는 분을 이렇게 골라보면 종교인이에요. 어떤 종교? 종교든 다. 다 설득이에요, 그것도. 설득이잖아요. 자, 교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혹시. 그럼 우리, 우리 성당 얘기를 해봅시다. 딱 갔어. 처음에 가면 바로 강론 따요, 같이. 성가대, 성가대가 노래도 부르고, 막 인사도 나누고, 하죠? 네. 그죠? 네. 그걸 오픈 단계라고 그래요, 오픈 단계. 네. 서로 여는 단계. 그 다음에 신부님 강론 듣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빌리브 단계, 믿음 단계. 믿음 단계죠? 제 책이 OBM에 그래서 오픈, 빌리브, 무브인데. 자, 마지막에 무브 단계가 있어요. 뭐죠?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, 우리 가서 이제 성체성사 하잖아요. 그것도 행동이기도 하는데, 교회는 뭘하냐면 마지막에 바구니를 돌려요. 뭐 해야 되죠? 바구니 왜 돌리죠? 헌금? 하라고 자발적으로. 네. 근데 거기는 이쪽으로. 하는 뭐. 어쨌든 헌금을 해야 돼요. 안 하면. 운영이 돼요 운영이 안 되잖아요. 좋은 일 해야 되니까. 결국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. 그 앞에 있는 행위들이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남 사랑하고 그러려면 헌금도 하고 이런 걸 위한 행위잖아요. 설득이죠. 그런데 개신교 쪽이 정말 잘 되는 이유는 거절의 두려움 없어요. 그 사람들은. 이 네. 천주교는 요이 두려움이 많아요. 소심한 분들이 많아서 성당 가자, 성당 가자 안 간다고 하면 억지로 안 데려가요. 네. 근데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? 그 교회 가자. 안되겠 네. 이제 맞아.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러냐? 내가 교회를 가자는 건나잘되라는 거예요? 너잘되라는 거예요? 그거예요. 내가 권하는 건 물론 나도 좋지. 이렇게 많이 하면 나도 천당 가는데 일단 네가 천당을 가, 나도 천당을 가. 그러니까 네가 먼저야 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누군가 설득할 때는 너를 잘 되게 할 거야. 도움 줄 거야. 그게 먼저인데, 아, 이거 하나 팔아 가지고 남아야 되는데, 아, 이 사람이 좀 많아지면 안 되는데, 이 생각이 먼저면 거절당했을 때, 거지막 어,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, 막 어, 짜증나고, 근데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보냈는데, 거절당했어.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럼 다음에 또할수 있죠. 결국 거절도와의 싸움은 나의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. 사명, 소명,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.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...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전 관리꿈 예, 예, 이어 하는 게 성공 습관 하는 게 내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모여서 독서 토론 이게 계속 모이자라는 게 계속 만나야 돼요. 그죠? 그게 뭐냐면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. 교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도 매주 오라 그러잖아. 기독교는요 수요일 도 오라지 새벽 미상 오라 그러지, 아니 거기 미상 아니지 기독교라고 불르는 이유가 멘탈이 떨어지니까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조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멘탈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 수업을 하고 많은 강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멘탈 관리다 근데 그 멘탈을 어떻게 잡냐면 습관으로 주 작은 습관 뿐세 개를 10분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예요 이걸로 멘탈을 잡는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게 들어있어요 이 수업을 오늘은 못하고 관심 있으시면 따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 쓰는 법도 알려드리고 관리를 합니다. 자, 이걸 왜 도입을 했냐면 이거 제가 만든 게아니라 이범윤 작가님이나 습관 노트 전문가를 내가 마침 개인지도 저기 제자로 왔길래 만든 거예요 같이. 그래서 이걸 혹시 저랑 인연이 돼서 오늘 오신 김에 좀 있다가 연윤수 부원장님이 어,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목소리도 좀 잡아드리고 인연이 돼서 저랑 스피치 과장을 하든 아니면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뭐인커머스라든 이걸 하든. 하시면 제가 계속 관리를 해드려요.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생들을 위한 또 인력 코스가 있어요. 독서 모임도 있고, 습관 노트도 있고,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랑 한번 맺으면 AS를 계속 해드려요.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고요.